자 우리 삼창.. 어 뭐야? 아.. 깜뽕? 깜뽕? 오랜만에 깜뽕? 깜뽕! 깜뽕 한번 가는데 황선생님이 누르셔야 되거든요 황선생님 지금 다 따라가고 있거든요? 저 깜뽕도 좋아하는데 짬뽕도 좋아하거든요? 우와.. 별구 어, 개버리네 아, 제가 연락해야 될게 있어서 제가 잠깐 멈춰있겠습니다 네.. 아.. 드디어 부선생님이 썸녀가 나타났다는 썸이 맞나요? 아, 오? 아니.. 드디 아니.. 근데.. 네. 드디어 나타난 썸녀.. 그 수강생 중에 한명 있다고 가, 들었던 것 같은데? 수강생이 안 되지 않나요? 아, 예? 오 <웃음> 어, 드론 있다 드론 드론 드론 드론 나 드론 썼어 써봤어? 오 스커프 대박 저기? 가 길에 충분히 사람. 는데 아, 아, 앞에 살데아어토바이구나 1, 2, 3. 아, 니혹시그 학원 차량도 이정 이거, 이거, 차량 이거, 이거, 이거, 나거 이거, 우와! 이 와, 와, 와, 와,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뭐야?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배쩌로핑이네딱한 <웃음> <웃음> 발에 끝났는데? 아니 원샷으로 끝났는데? 이건 뭐한 방에 갔죠, 그런 거는. 아뒤나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쳐. 아잘 잘해 한번 줘. 힘들었는데 여기요. 뭐야, 쳐졌어. 뒤뒤 둘지 있어, 둘지. 닦았나? 혹시 약 있는 사람? 내가 약좀 줘! 아무도 내 말에 대답을 안 하나요. 내가 봉대 15개인데 하나 줄까? 없습니다. 봉대 18개인데 줄까? 없어요. 그럼 가만히 있어 다 그냥 가 <웃음> 여기 드론 하나 더 있다. 드론 듯이 뿐. 저요? 저 그럼 총안 쓰겠습니다. 에? 어차피 총별 의미 없어 나한테. 번 총이나 들어 오시면. 여기 있다. 그거있다 여기네 여기 거의 투, 투투전 싸움이네? 우리 둘은 두개야 지금 적종 너무 좋아 이거 획굴 <웃음> 자리지 이거 있다 방향 소음기 누가? 여깄다 여깄다 여깄다 확인 핑 찍혔어 봤어? 와. 어 다시 아, 표시 어 이거 너무 너무 재밌는데 어, 안 보인다 위에 올라갔다 이런 뒤로 갔어요 뭐야 뭐야 이거 여보, 제가, 여기 뭐야 제, 제, 제, 제. 야 제, 제. 뒤에, 야, 제. 뒤에 제. 이거 뭐야 이거 와나 음. 연막 연막 뿌리면 살릴 수 있어 야 이거 뿌릴게 올라올래? 여기 있거든? 보이지? 175방향 어, 올라가는 것 움직이기, 움직이는거 보여? 여기, 핑! 어, 아, 오케이. 근데 이거 아래 닦는 게 낫나? 아, 이거 좀 애매한데? 그위에도 닦을 것 같은데? 아나 갔다 열 살릴 수 있어? 살릴 수 있어. 오면 살리긴 해. 연막 이런 게 하나도 없어 내가 위에 다 따갔음. 오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뭐야 화염폭가 던졌다. 한 명이 한명 있어. 한 명이 한명 있어, 있어. 오, 오 잘하는. 어끝와빼 아, 뺏어서 깜짝 놀랐네 예. 형줘줘야돼 구상? 구상하다가 아, 하나 먹었어 일단 먹고 상 말고 길리 아, 형한테 길리를 줘 아, 형이 지금 아, 아, 아. 수전을 하고있기 때문에 길리를 줘야돼 <웃음> 바로 사망인거 같은데? 예. 바로 사망이지 나이스 음. 여기 여기 아래 여기, 여기 어 봤어 봤어 아, 판이 모자란다. 아, 큰일 났다. 여네마지막인가여네가여여기있여기여기하기 음, <웃음> 어? 여 어? 어.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가기가 여기가. 기장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여기 특이 나무티 있잖아. 무대 나도 있나? 기대. 라기 홍이가? 아. 내가 살게. 아니, 아니, 그냥 살리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지금 폭 들어왔어. 기 아래. 그 다음에, 또 네. 오른쪽 위에 있다. 네, 네, 네. 와... 어, 엄마. 네, 내 연막으로 갈게. 연막 딸리지, 내뺏까게 있다, 있다, 있다. 여기 내려간다. 핀치어어 아, 내 앞에. 나무, 내 앞에 나무. 아래나무 내려와야 될것 같은데? 네, 오케이, 와, 네. 와, 치킨 먹었다. 특수전 재밌다. 아, 괜찮네. 특수면이 우와, 자, 이거 강선생님 치킨 드실 수 있겠는데요?